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충돌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요 어떤 연인 사이라도요 이런 고비를 잘 넘기고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또 10중 팔구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거든요 우리 사이에는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대화를 잘 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나는요 상대방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충돌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일단 문제가 하나 있어요. 그러면 나는 좋은 마음으로 가고 싶은 건데요. 그럼 내 상대방은요. 안 좋은 마음으로 안 가고 싶은 걸까요? 아니겠죠. 분명히 내 상대방도요. 나와 좋은 마음으로 같이 가고 싶어요. 그럼 그게 맞다면요. 내 남자도요. 나와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노력을 해주면 되는데요. 무슨 문제만 생기면요.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고요. 또 생각해보면요.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. 어떤 순간부터는 요 툭하면 잠수를 타고 회피하는 것 같아요. 이럴 때는 요 내가 알고 있는 회피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죠. 일단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네요. 대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? 말 그대로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건데요. 내 남자와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 대화는 요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진 대화가 아니거든요. 어쩌면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런 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상대가 요 나와 이야기를 좀 해서 요내 입장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요 나한테 맞춰주거나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대화를 요구할 때는 요 좋은 상황에서 대화를 요구한 적이 별로 없어요 늘 뭔가 내 마음속에 격양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. 다시 사전적 의미로 보면 마주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들어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사실 나는요 들어주기보다는요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아요. 혹여 꾹꾹 참으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요 들어주면서 아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못했네 내가 미안해 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일 거라고요. 오히려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면서 요 그렇게 꾹꾹 누르면서 요내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상대방을 비난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들어주는 게 아니라 요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뭐 이렇게 들어줄 수 있다만 하더라도 요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요 일단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나면요 내가 기대하고 정했던 방향대로 상대방이 대답이 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르게 내 상대방은 변명을 해온단 말이죠 그 변명을 듣는 순간부터 요그 변명이 맞나 틀리다라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거든요 일단은 요 상대방이 말을 했으면 요그 말을 끝까지 들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그렇게 수긍하는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야 되는데 난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난 화가 많이 나 있었잖아요 이렇게 싸우고 나서 화가 나 있다 보니까 요 나는 이걸 풀어야 직성이 풀리니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내 남자에게 그냥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뭐라도 해서 우리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요구를 해요.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. 나 지금 많이 화났는데 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서 네 잘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? 나는 너한테 지금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. 너 이렇게 회피하는 건 정말 나쁜 거야. 그리고 네가 내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거니까 와서 내 이야기 좀 들어봐. 이렇게 들릴 수 있단 말이죠. 근데 희한하게 남자는 요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면 예전엔 종종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요 여자가 뭐라고 하든 밑도 끝도 없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순간부터는 요 싸우고 나서 무조건 여자가 화를 내면 자기는 받아줘야 되는 입장이 된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싸움의 원인도 사실 여자가 제공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게 습관처럼 되는 것 같고요 이게 맞나 싶고요 남자 마음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야기를, 대화를 피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자 자신도 그리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 그래 그래도 한번 풀어보자 라고 대화에 임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했더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여자가 또 화를 낸단 말이죠 혹은 아주 서운해하거나 울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자도요 사실은 대화를 하면서 여자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거나 이해를 받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런 게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싸우거나 울어버리니까 대화를 안 하는 게 맞겠다 싶고요 또 대화를 안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는 또 대화를 피한다는 라 비난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잖아요. 그러면 일단 내 속이라도 편하고요. 노력이라도 덜하고 그런 상태로 있는 게 차라리 낫다는 판단이 될 수도 있겠죠.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요. 대화를 함에 있어서 여자가 잘못했고요. 남자가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. 전혀 그거와는 무관한 이야기니까 편견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떤 분들은 요 나는 네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그때 이런 기분이 들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화를 잘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제 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꼭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연인 사이에서 정말 대화로 잘 풀어가고 싶으시다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잘 가고 싶은 마음으로 대화를 하시는 거라면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랬어 가 아니고요 네가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구나 내가 그렇게 해서 미안해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런 말을 들은 내 상대방이 요 아니야 내가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너도 그럴 수 있었겠다 내가 그렇게 못해줘서 오히려 미안하지 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우리 사람 심리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내 상대방의 기분이 어땠을까?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때 나와 상대방이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준비가 된 거거든요 오히려 그런 준비가 아직 안된 상태라면요 대화를 함부로 요청해서 더큰 문제를 만들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겠죠 대화를 자꾸 피하는 내 남자가 요 얄미울 때도 있겠지만요 그때 내 남자도요 자기 기분을 풀기 위해서 대화를 요청하는 내가 얄밉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. 혹시 내가 대화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풀고 싶은 기분이 있다면요 그 말은 내 입에서 먼저 상대방에게 전해져야 할 거고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겠죠. 밑도 끝도 없이 대화를 피하고 있는 남자가 아니라면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남자가 지금 대화를 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요. 내가 그를 어떻게 대했길래 이젠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지 조금은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마인드를 가져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